솔직히 오퍼스는트젠파인데 개인 느낌이 강해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서 그래요 나는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내 자체가 그 손님 오면은 어그래 언니야. 애니 몇 명이야 세 명이야 그 중에 누가 제일 거? 뭐 이런 약간 듀얼티한 대화 있잖아요 그런 대화 힘들어서 그 손님 있으면은 하, 너무 힘드셨겠어요 언니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풀고 가요 난 이런 그런 걸 추구해요 언니 기존에서 그동안 가장 예전하는 사람은 생각한 직원 있나요? 회사다 포함해서 회사자 중에는 없어요 없고요 가장 예전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언니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아가씨의 기준이 뭐예요? 시각 안 하고 일잘 떨고 쇼 잘하고 술안 취하고 손님 기분 잘 맞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나는 이제 우리 그허신탄야하게 얘기해보자 그 퇴사자들이 그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퇴사자들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?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아님 나랑 연락하는지 그냥 솔직게 가봐 영상들만 봐도 알수있이 그때 울고 웃던 게 그리워서 말해봤다는 그때 영상들을 보고 그냥 그리워서 말해봤다고 하시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채팅을 치시면 제가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요? 채팅에 올라오는 사람 중에 안좋게그만둔 사람도 있고 좋게그만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럼 내가 안좋게그만둔 사람도 부글부글 부글 부글 끌어서 미쳐버리겠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 그쵸? 근데 왜난 다른 방송의 태사자가오프스은 까면서 방송하면 내가 왜하나지감정이어그뭘 까는지는 전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계실 때 여기가 자기가 깔 만큼 안 좋았겠죠. 그런 거를 이런 방송에서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그렇지 그것밖에 안 돼요. 굳이 그런 얘기 전하지 않셔도될 듯. 그러니까요.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틀린 건 맞아요. 예전에 여행 다니고 이랬던 그런 게 지금은 추억이지만 괜히 그랬다는 생각은 해요. 사실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.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되뇌었을 때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하면은 정말 좋은 추억인 건데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친구들이랑 좁은 데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도 많이 커졌고 아가씨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챙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아예 닫아 버렸어요. 타비제이가 방송에서 이랬다 저랬다 전달하는 것 그냥 추자님한테 전하지 마셔야 추자님도 마음 펴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? 저 사람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.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. 타 방송 하면은 많잖아요. 그런 방송들도 각자 지금 방송한다고 바쁠 텐데 굳이 뭐 우리 채널까지 신경 쓰겠어요? <웃음> 아기새가 16주년 선물로 나뭐 사준 줄 알아요? 그의자를 사줬어요. <웃음> 집에 컴퓨터 의자가 내가 앉아있는데 너무 불편해 보이더래 그래서 지가 몰래 시켜서 조립을 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데 어머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 그래 시계나 이런 명품보다는 어머 아, 제일 많이 쓰잖아 그 의자를 그러니까 그 의자를 하나 딱 조립해서 우신결에 툭야 이제 의자 바꿔라 이러면서 너무, 너무 감동적이더라 그 땀을 뻘뻘해서 조립했을 까 아이가 만약에 내가 좀더어렵거나내 마음에 결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난 낙이사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마음이 지금은 없어서 안 하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뭐 하나, 딴게 하나 필요할까? 고족은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변호사랑 얘기 좀 많이 해봐야 되고 남들은 그냥 띵 바꾸면 되는데 나는 그냥 바꾸면 안돼가 지금 가게가 초저녁부터 지금 이렇게 바쁘거든요.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?